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웃음>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일단 약간 핑계를 대자면 제가 진짜 너무 바빴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광고 회사를 다니는데 광고 회사가 연말에 진짜 너무 너무 바빠 그고 11월에 정말 한달 내내 야근하고 맨날 10시 12시에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다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핑계고 아무튼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2020년이 다 끝났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의 2021년도 다이어리 사기. 이거를 오늘 하려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샌드위치랑 오일을 사가지고 휘뚜루마뚜루 빨리 사야겠다 했는데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14살 때부터 썼나? 중1인가? 중1 때부터 썼으니까 거의 한 15년? 14년에 쓴것 같은데 뭔가 엄청 많은 다이어리를 써보면서 이제 다이어리 고르는데 약간 도가 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 고르는 것도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냥 보고 탁탁탁탁 사기 때문에 영상도 오래 찍지 않을 생각이고 지금 딱 다이어리 고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이어리를 고를때꼭 이번 연도에 썼던 다이어리에서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살려고 하거든요? 이 오브젝트 다이어리가 제가 올해 썼던 다이어리인데 일단 자랑을 먼저 하자면 제가 올해 다이어리도 이렇게 엄청 빽빽하게 잘 썼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근데 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뒷장이 살짝 펜이 비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얇은 종이가 아니라 100g의 되게 두꺼운 종이였거든요 이 정도 비치는 건 괜찮은데 100g 이하의 얇은 종이는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또안 좋았던 게 앞에는 이렇게 머슬리를 잘 꾸미고 뒷장 가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다이어리가 데일리 다이어리여가지고 이렇게 하루 일기 쓰고 그 다음날 데일리 일기를 길게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쓰다 보면은 월이 바뀌는데 월이 바뀔 때딱 머슬리가 없게 되고 앞으로 가서 써야 되니까 제가 까먹고 안 쓰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귀찮고? 그래가지고 내년 다이어리는 앞에 먼슬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달간의 데일리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얘가 이런 뭔가 비닐로 덮여 있거나 빳빳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내구성이 달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완전 이렇게 펜 같은 것도 닿고 꼬질꼬질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더러워지는 게 싫더라고요. 누리끼리 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빳빳하고 pbc 이렇게 비닐로 덮여 있는 그런 제품들 아시죠? 오래 쓸수 있는? 아니면 뭐 실리콘이라던가 그런 걸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너무 길었고 빨리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이어리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텐바이텐에서 구입을 합니다. 맛있다. 일단 저는 만년형을 믿고 걸어도록 하겠어요. 날잘 쓰는 게 너무 찮았기 때문에, 음. 속상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구성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년형 실고 2021년 그리고 1년 PVC나 가죽 하드 커버로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리는. 예쁜 거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심플한 거 고르는 거 최고예요. 왜냐면 막 그때 유행하는 일러스트랑 예쁜 거 이런 거를 사면 그땐 기분 좋은데 일기는 평생 주고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엄청 위치하고 고기가 싫더라고요. 아 이거 예쁘다.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이 내지 구성을 먼저 보거든요. 예쁜데 일단 데일리 칸이 없고 이클리 칸이 너무 좁아요. 패스. 음~~ 왜 이렇게 위클리로 된 다이어리 포켓지? 저는 뭔가 길게 쓰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칸이 좁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길게 쓰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찜찜한 걸 엄청 싫어하고 뭐 대화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는데 아, 그때도뭐 들은 거 같은데? 내가 언제 뭐 했던 얘긴데 막 이런 건데 기억이 안 나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근데 열기장을 봤을 때 근데 적혀있을 때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고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기억하게 되니까 기억력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고 뭔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일기장에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추억이 약간 보관되는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제가 올해를 살면서 진짜 느낀 거는 일기장에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적지 않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올해에 전반적으로 되게 행복했는데 몇 개월 그동안 생각이 진짜 많고 좀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썼던 일기를 보면 은 지금은 기분이 되게 좋은데또 그때 일기를 보면 기분이 진짜 안 좋고 막찢어버리고 싶고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쓰다 보면서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내가 막 그런 걱정을 막 하고 막 쓴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학습 능력이 생기거나 좋았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걱정을 안 하는게 훨씬 낫겠죠? 어 이거 메세지가 굉장히 있어 일단 종이도 엄청 좋고페이지도 거의 200장 음! 코팅이 되어있어서 그냥 방수 커버도 별도를할수 있고 제가 예전 다이어리보는 영상에서도 엄청 강조했었고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형식 이 모든 걸 갖추기가 되게 힘든데? 음 하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데일리 칸이 없고 위클리 칸이 있는데 위클리 칸이 제 기준 너무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게 프리노트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줄로 된 프리노트 페이지도 거의 20장 가까이 되고 그리드로 된 페이지도 한 10장 가까이 되고 프리노트가 20장 되고 그러면은 종합해봤을 때 프리노트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위클리 칸이 조금 작아도 그 프리노트 페이지에다가 일기를 길게 쓰는 날은 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강조했던 원슬리 다음 위클리나 데일리 구성 이게 안 되네요. 다른 좋은 선택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 찾아볼게요. 어, 얘는 또왜만년형이야 원래는 솔직히 고르는데 크게 오래 안 걸리는데 20대의 마지막 약간 그 고, 고 느낌 때문에 <웃음> 더 꼼꼼하게 고르고 싶은 느낌? 역스 맨날 다이어리 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거 이거 이거 조건을 충족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지만? 그걸 다 갖추는 애들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항상 한두 가지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시고 그 우선순위를 가장 많이 충족시키는 그런 제품들로 고르시면 빨리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좀마음에 드는 거 발견하면 브랜드샵 들어가가지고 살펴보기도 해요 왜냐면 내지 구성 이런 게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고 결정을 해볼게요 오 페이지가 400페이지나 되고 어 이거 괜찮은디? 제가 딱 원하는 이 데일리 칸이 큼직큼직 이거 좋아요 월간 페이지와 일간 페이지가 반복되는 거 내지 100g 그 날짜가 적힌 만년형이 아닌 완전 왜 이걸 못 봤지? 먼슬리 페이지도 있고 PBC 투명 커버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프리노트는 없지만 데일리 칸이 널찍해가지고 프리노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쓰? 저는 이게 딱 저한테 맞을 것 같아서 얘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웃음> 제가 탔던 이 다이어리 회사에서 만든 거였어요. 취향이 어쩔 수가 없나? 이걸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만해서 좀 짧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다짐을 한게 아까도 말했듯이 내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할 거고 고민들이나 걱정들을 일기에 길게 늘어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컬러는 이 코랄이랑 노랑이 중에 고민이 되는데 이럴 때는 후기를 봐야 돼요 다들 노랑색을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저도 웜컬러로 구입을 하고 저번에 제가 다이어리 영상에서 이제 일본 제품 시그널을안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던 국산 팬들 있는데 그것도 이 김에 사보려고 합니다. 모나미 FX-153 요거 검정색으로 두 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2021년 다이어리를 골라봤는데요. 뭔가 혼자 막두절주절내기를 하면서 한것 같은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종이는 100g 이하의 종이는 비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두 번째는 저처럼 먼슬리 쓰는 걸 빼먹으시는 분들은 먼슬리, 데일리, 먼슬리, 데일리 구성의 다이어리를 사시는 게 좋고 또 저처럼 되게 지저분하게 쓰고 다이어리의 내구성이 닳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PVC 커버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다는 거 내가 기록량이 평소에 얼마나 되는지 한 3줄, 4줄만 쓰는 짧게 쓰는 종류도 하시면 저처럼 데일리 칸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나는 뭐 스크랩하거나 프리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러시는 분들은 프리노트 페이지 쪽수 확인하시는 게 1년 동안 진짜 꾸준하게 쓰고 질리지 않으려면 그 내지 구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앞에 표지나 디자인보다는 내지 구성을 진짜 잘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걸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1년 내내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이어리를 골라봤고 이제 곧 올해가 끝나는데 저희 다짐은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기? 그리고 뭔가 20대 마지막이니까 기록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고 요즘은 가끔 하루하루 빼먹은 날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하루하루 다 기록하는 방향으로 또 먼슬리도 꼬박꼬박 잘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2021년 다이어리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